Let's go. 한글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.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을 다 뽑아주고 싶었어요 발음도 좋았고 또 억양도 좋았고 자세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어, 3등을 먼저 발표할까요? 3등 아유 우따미씨 예, 네? 어.